네, 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 강종원입니다. 저희 안전보응위에서 어, 스피커에 대해서 안전 스피커, 음성경보기에 대해서 어, 동영상을 올리는데 약한 보름 이상 동영상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또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을 돌려서 카메라 카메라 화면을 돌렸습니다. 어 c 제 m e r a Camera, Camera, Camera, Camera, Camera, Camera, Camera, c 죠 m e r a Camera, Camera, 국내차량중에 고급차량은 상시전원이 있어요 이 시동을 꺼도 전원이 살아있는게 상시전원이죠 상시전원에 꼽으시면 됩니다 예주차는 상시전원이 거의 또 나와있어요 이렇게 시거를 꼽고 시거에 USB USB 이 5핀을 꼽습니다 끝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5핀이죠. 어, 보통, 어, 이런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충전기죠. 이렇게 휴대폰 충전기. 제가 지금 어,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 충전기에 이렇게 꽂는 5핀 짜리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꼽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스피커에 직접 이쪽 부분을 보시면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 직접 꼽아보죠. 자, 시거잭에 그 5핀짜리가 나와 있으면 이 5핀짜리를 이렇게 꼽습니다. 꼽으면은 이와 같이 네, 이렇게 등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1단 2단 입니다 네, 3 0 8은 1단 2단 입니다. 인사동 로봇 공장에서 사용할 멘... 네, 멘트를 어, 저희가 인사동 쪽에 에, 로봇에 납품했던 이 V3.08 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3.08 s 로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볼륨을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2,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문이 이제 많은 경우가 이거는 1와트, 이건 2와트입니다 그리고 이 크지만 한거, 이거는 크죠? 이거는 10와트입니다 100dB 이상 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빵빵 오늘 고출력 스피커입니다. 이거는 V 플러스를 누르면은 계속 소리가 커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소리 폭이 어 30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이미 플러스 1한 번만 누르면 어 20선까지 이렇게 고출력을 나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걸 누를 때마다 10 단계로 20에서 21, 22, 20, 23에서 30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소리가 증폭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목이 많은 가는 목소리가 들게 리 됩니다. 이 마이너스 V 마이너스 버튼 있죠. 보이십니까? 예, v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굉장히 거의 안 들립니다. 그리고 V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출력이 이미 출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고자 하신 분들은 V 버튼을 계속 열 단계까지 누르시면 굉장히 이 스피커 이쪽에 스피커가 찢을 정도로 왕왕 울리기도 합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고 이거는 볼륨을 v o l u m 이라고 VOL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네, VOL. 잘 라디오 어, 다이얼처럼 이렇게 올려주고 또 내려주고 한데 이거는 실내용으로 사용하시면 참고로. 물론 이 제품도 실내용입니다. 어, 그러면 어, 이 부분에 SD 메모리를 꼽아서 어, 제작도 하실 수가 있고요. SD 카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오피 들어가고, 이거는 1단계, 네, 2단계, 포륨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건전지를 넣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24시간 365일 사용하실 때는 자, 건전지가 방전이 되겠죠. 오래되면 그러면은 자동차 배터리를 쓸경우또 가능하겠죠. 자동차 이 자, 이 시거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극성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동차 배터리에 정확한 결선을 하시고 이게 12V 인데 12V나 또는 중장비일 경우, 단프 주력이나 중장비는 24V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USB 이 연결, 이 구가, 아이 아답터가, 아 24V까지 받아줄 수 있는 1 2 v 24V, 프리볼트를 꼽으시고, 요거는 USB죠. USB는 통상 5V입니다. 그래서 USB 잭을 꼽으시고, 그리고 5핀 이 단자 5핀을 5핀 연결구를 스피커 이 전원 연결구에 이렇게 꼽으시면 램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시키면은 됩니다. 그 외에 SD 메모리나 또는 그 SD 메모리에 음원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은 다음. 시간이나 또는 저희 그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는 SD 메모리에 음원을 저장해서 어 직접 이 기기에 넣어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고 차후에는 저희가 SD 음원 제작 비용을 네, 받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를 하시고 어, 이거는 V3.08 이고요 이거는 V2.6입니다 그리고 이 고출력 스피커는 V1.6 V3.08S가 조만간 출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s 그리고 V1 6 s 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